깨졌어 엄마가 또는 안고 있어 서 속상해? 흐흐흐 기분이 별로야 우리 끔찌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음 엄마는 조그맣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있는 거지. 응? 그치? 꽁치가 삐졌어요. 엄마가 번호를 안고 있어서 꽁치가 삐졌어요. 엄마 옆에서 맨날 꽁치 가자는데 <웃음> 그럼 혼나잖아. 이게 어 엄마가 보는만예뻐졌서응 언니 집에 뛰어라 진짜 진짜 재 우리 꿈 진짜 우리 꿈치짜 진짜 재미있어 우리 꿈 진짜 진짜 우리 꿈지짜 진짜 재미있어 우리 꿈 진짜 우리 꿈지짜 진짜 재미있어 우 타투야 동근 타투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시크한 사람이 시크한 개야 꽁치 질투의 눈빛 <웃음> 어째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던 애 응? <웃음> 에? 아니야 뽀노는 싫어 뽀노 <웃음> 응. <보노> 표정 봐 <웃음> 시바견이 지방견이 싫어해요 우리 뽀노를 뽀노도 싫어해요 둘이 서로 사이가 안좋아요 뽀노 음, 싫어 알았어 뽀노가 응, 뽀노야 뽀노는 너랑 친해지고 싶지가 않대 맞네, 신사답게 친해져야지, 좀 멀찍이서. 귀엽게 <웃음> 왜 꼼지?